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토란 나물요, 이거 토란 나물 볶음을 좀하려고 토란 때 준비했어요. 근데 아 어, 토란 때 하기 전에 이 저는 이 토란 나물에 우리 그 전에 우리 친정 어머니 보면은 이게 좀 독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좀 넣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돼지 고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얇게 채썰듯이 썰어가지고 어, 넣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기름에 볶아서 해도 돼요 근데 난 냉장고에 이게 설에 쓰고 남은 게 있어서 넣고좀 하려고 이게 쌀만한 거 마트에서 쌀만한 거 샀어요 소금을 조금 이렇게 먼저 볶기 전에 소금 조금 해주고 후추도 조금 뿌려주고 먼저 이렇게 고기를 볶아 놓고요. 여기다 이제 소란대를 넣고. 국간장. 액젓이에요. 액젓 한, 한수좀 넣어줄 거예요. 들기름. 마늘. 기름을 조금만 넣는 거예요. 느끼하니까. 좀 깔끔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좀 볶다가요. 이 볶다가 이제 이게. 지금 국물이 적잖아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저기도 저기 뭐야 그 들깨가루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멸치게 지금 멸치 육수예요 멸치 육수 내놓은 거 멸치 에, 디포리 새우 다시마 들어가는 멸치 육수예요 그러니까 좀이 물을 좀부숴줄거 여기다가 이거요 들깨가루예요 드리고.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볶으면 돼요. 국물이 좀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있어야 돼. 토란 때는 참기름. 게이 토란 나물이 안색이 됐네요. 이 토란 나물은요, 좀 이렇게 그 여기 들깨 가루가 조금 많이 들어가야지 부드럽고 어, 고소하고 이렇게 맛있어요. 아 이렇게 보름에 먹을 토란나물을 이렇게 안성해버렸어라 <웃음> 이렇게 볶으면 이렇게 담백하고 괜찮해요 맛이 토란나물이 쫄깃쫄깃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